NaK 플러스 컴프니깐요 응? 그리고 기억나는 Na 플러스 K 플러스 자극이 여기 있고 그 Na 플러스가 먼저 막추가도를급하게 하니까 응. 기억이 Na 플러스일 거고요. 어. n a k 플러스일 거예요. 응. 해에서오는 무슨 뭐 있는?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더라? 그래서 아 기획이 NA 플러스, 유이 어? K 플러스 그래서 그 펌프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되지? 그 NA 플러스가 보통 이게 세포막이면 여기가 아니고 음. 여기가 밖이라고 하면 보통 NA 플러스는 밖에만 있고 안에는 K 플러스가 많이 있잖아요 음. 그니까, 러 흥분이 전도가 되면 NA 플러스는 안으로 들어오고, 이제, 그 다음에 K 플러스는 밖으로 나간 건데,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런데 이제, 펌프는, 그, 얘네들을 다시, NA 플러스는 밖으로, K 플러스는 안으로, 이렇게,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이니까, 음. 이게,